4차 산업혁명의 여러 분야 중 하나인 물류 운송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로지스틱스 4.0에 기인한 물류나 운송에 대한 산업 장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4년에 집단지성을 이용한 도서 큐레이션 플랫폼을 아이디어로 창업을 했으나,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업 실패 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던 중 생활 물류 서비스인 퀵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소용물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주문자가 콜센터로 기사를 요청하게 되면 기사에게 전달이 되어 출발지, 상차지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목적지, 하차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퀵서비스의 주된 업무입니다. 하지만 콜센터의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교통상황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면 기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며 어렵고 힘든 코스의 주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동 물류의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콜센터의 직원 배차, 갑질 등으로 기사는 상당히 고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류 운송 건수마다 무려 23%의 높은 수수료를 착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콜센터는 퀵서비스 기사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수개월간 퀵서비스 기사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다른 기사들과 고충, 애로사항 등을 인터뷰하여 아이템을 찾은 것이 바로 콜센터 없는 직거래 퀵서비스 플랫폼이었습니다. 창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아이디어, 아이템 선택 아이디어 구체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선택 창업자의 환경에 맞는 아이템 선택 선택한 아이템의 반복 수정, 아이디어, 아이템을 다섯 글자로 정의. 먼저 첫 번째, 본인의 적성에 맞는 아이디어, 아이템 선택입니다. 창업 아이템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창업자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통해 적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퀵서비스 기사로의 직접 경험으로 동종 업계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그 안에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입니다. 이는 아이템의 기본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퀵서비스 기사 측면에서는 결금비 징수, 직권배차 등 콜센터의 갑질과 횡포, 차량, 오토바이 사고, 인사사고, 이동물류의 손 망실에 대한 사고 등으로부터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점, 23% 수수료 착취로 인한 고노동 저임금의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주문자의 측면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주문하고 배차된 기사에게 다시 연락을 받는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와 보낸 물류가 언제 도착하는지 매번 콜센터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보낼 때마다 달라지는 이용료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교차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간소화를 시키는 목적을 아이디어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현행 퀵서비스의 주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퀵서비스의 주문 프로세스와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개선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당장 유행에 치중하는 아이템인지, 중장기적인 기대를 할수 있는지, 선택한 아이디어의 시장성과 환경을 분석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배송, 주문, 기업적인 측면에서 물류비 절감은 매년 반복되는 기업의 목표입니다. 3자 물류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위탁, 기업 물류비 직접 관리, 물류 표준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송 주문,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가구 구조 분화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의 증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구 구조 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에 의한 퀵서비스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창업자의 환경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창업자의 경험과 경력, 창업자의 자본 규모 등 물질적 환경과 창업에 임하는 자세, 성공에 대한 열망 등 정신적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자산은 없다는 창업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본 없이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통해 개발비를 조달하고 이후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부분의 강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창업인으로 외부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퀵서비스 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라 의지가 작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한 아이템의 반복 수정입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여러 번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사업 계획은 콜센터와 수수료가 없는 퀵서비스 직거래 플랫폼으로 퀵서비스 기사에서 창업자로 입장이 변화하였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개개인보다 전체를 고려하고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아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피봇된 사업 계획은 23%씩 적립해주는 착한 퀵서비스 플랫폼으로 주문자에게 수수료를 적립시켜 반복 주문을 유도하고, 비정형 DB를 이용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BM을 다양화하게 수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아이템을 다섯 글자로 정리하라입니다. 생각의 정리로 퀵통은 굿퀵서비스 u 리 c 23%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창업 아이디어는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반복되고 익숙한 환경 즉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여가생활 등에서 겪은 불편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경로로 첫 번째는 직접 경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유행에도 흐름이 있듯이 현재를 중심으로 향후를 예측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매력도를 가질 아이템인지 잠깐 인기를 끌다 사라질 아이템인지 그 시장성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사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시장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처음 창업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 혹은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네 번째로 창업자의 환경을 고려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창업자의 경험이나 직장 경력 그리고 자본 규모와 같은 물질적 요인과 창업에 대한 의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같은 정신적인 요인도 필요하며 아울러 어떤 분야로 창업하는 것이 좋을지도 우선적으로 타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은 사업화의 시작 단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구체화의 시작라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프로세스와 개선될 프로세스를 그려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그후 어느 정도 비즈니스의 모델의 윤곽이 만들어지면 가까운 지인 등 고객 검증을 통해 피보팅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즉 시제품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선보여 평가 결과를 살펴본 후 타당한 의견들을 반영해 아이디어를 반복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반복 수정하여 정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또한 창업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정제할 때 고객 입장에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업을 시작하기 전 가능하다면 구체화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특허 등록함으로써 창업 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시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보호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전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창업자, 제품력, 시장 출시와 관련한 조건 등그밖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예비 창업자 스스로 경력과 정보, 경험을 갖추고 창업이 자신의 성격 적성에 맞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창업자로서 마인드가 준비되었다면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의 생산과 개발이 실제 가능한지 제품을 개발했을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할 아이템이 현재 제품 주기의 도입기, 성장기, 쇠퇴기 중 어느 사이클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템 개발까지 막힘이 없었더라도 시장 출시를 위한 법률상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아이템 생산에 들어갈 경비나 자금 조달이 원활할지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은 이 창업을 지지해줄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합니다. 즉, 이 모든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품 개발, 자금 조달 계획, 판매 및 마케팅 계획, 생산 및 설비 계획, 일정 계획 등 세부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무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전략도 없이 적과 마주하는 것 같으며 그 결과 분명 100점 100패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세 양식이 다른 경우도 많으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소유도 많으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은 하나의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 자체만으로는 시작하기 어렵고 아이디어가 계속적으로 개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요소를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